조그맣게조그요한조그마그려그마한 조그마한 조그마그마그마그마그마그마그마한조그마그마한 조그마한 그그마한조그마그마그마한게그마그 그냥 아, 그냥 머리 길게 아, 안 되고 아무거나 증명사진인데 거의 아, 그래도, 그래도 안 돼요. 그냥 구덩이야 기다가게그기 눈가 그래? 너무다게 그래? 여기 어떻게 기 눈가 게눈 어떻게 그 어떻게 여기 다 눈가 어그너 여기 눈가 어그너그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형왜안안 <목소리로> 안아 형, 형. 누구야? 지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눈야 누구야? 누구야? 누어떡했구야지구야야 누구야? 야누야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누눈야누게요누 누구야? 누구누지야 아니. 문슨 사람 저 시작해. <웃음> 시작해 <웃음> 어. 진짜 아 아니야. <웃음> 아니, 코. 아, 어이 너무 웃으니까. 마 어? 누구야? 아니, 어? <웃음> 터지겠는데, 야, 아, 토, 지윤이 누가? 지윤이야? 아니, 나야. 이 그림 얼굴 터지겠는데요, 여아 지윤이 코 완전 이거 지 야, 어, 유리야. 됐어. 연애야 똑같지? 아, 유리 너무 크네. 어, 네. 아, 미안하다. 고아라. <웃음> 얼굴형 이렇게. 정현아, 음. 너. <웃음> <웃음> 너 설마 콧구멍까지 그리게? 나콩고멍 그렸는데 야 이거 유리 맞아? 이거? 이? 이? <웃음> 야 얼굴에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냐? 야 햄버거를 그렸잖아 아니야 똑같아 어떻게 그 햄버거야 아 진짜 심하네 야어하지이거는 이거 뭐라고 이거? 나 왕쩡 <웃음> 손은 안 그려야 돼아 진짜 손 그렸다 아나 심하다 야 보람이 골룸이니 골룸? <웃음> 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 이거 야 아, <웃음> 진짜 아 얼굴형에다 그냥 바로 머리 그렸어 아니, 팔포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게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나도 I don't k 봐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리는 그래도 길게 해주셨고 얼굴이 너무 작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한1 3는이 정도 는이친는데만족는럽습니다이짜로는는이술입술이 <웃음> 입술, 되게 매력적으로 빨간 마는크처럼좋았어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어이 친구는 이친 좋았어. 제가 보 다리가 왜 이러는지... <웃음> 너무 궁금한데, 뭐다 그랬는지... <웃음>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귀여 와... <웃음> 귀여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도예요 실물보다... 솔직히... 어, 잘... 잘 그려진 거... <웃음> 너무 세련됐다... 눈을좀 응, 제일 잘 그려진 보다 이거... 눈은... 아마도 지수? 오잘 맞아요. 눈에선 이제 끝난는거 같아요. <웃음> 잘 표현해 주고 저의 이제 웨이브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만족스럽습니다 생기가 좋죠. 어, 약간 실물보다 훨씬 미, 미화된 그림인 것 같아요. 발이? <웃음> 다리. <웃음> 약간 상체와 하체 <한체> 밸런스가. 레드 파네요. 디테일이 살아가지고 좀 그림이 살아난 게 아닌가 만족합니다. <목소리> 와... 심하다 진짜... 머리를 싫어하시는 없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특징... 사목타브시 오빠가 거었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머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아 가야지. 일단 군대 갔다온지 두달이나 됐는데 모자에 충성이라고 적혀있는게 좀 마음에 안들어요 저는 그냥 어 약간 잘생겼다 잘생긴거 같아요 저는 제 머리 스타일을 좀 가장 낮게 그려준 누구시죠? 접니다 아 오. 대현이 형님께 또 한편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증명사진이다 별마 맘에 들지는 않는데 <웃음> 이 귀가 마음에 안들어요 <웃음> 저 시인카드로 <웃음> 예쁘게 생겼다생각했데 <웃음> <하는데 웃음> 아. 그리고 뭐 알릇달릇하고 예쁜 것 같으면서도 좀 못생긴 것같아 <웃음> 코는 누가 그렸어? <웃음> <예쁜다>. 오. <웃음> <웃음> 예쁘다 오! 저 진짜 닮았다 <웃음> 어. <웃음> 아니 <햄버거가> 달래, 햄버거 같다고 <웃음> 그랬어 일단 저는 되제자신 돌아보게 되는 <웃음> 같고 머리가 너다 아, 머리가 아, 치영이 지세함과 아, 이게 제마음에 들고요 사무 <웃음> 어, <일단 저도요. 웃음> 똑같은 다 진짜 똑같 같다 머리스타일. 신발이 무슨 신발이다. 아니야. 머리스타일이야. <웃음> 이상입니다. 안것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에안 듭니다. 이거. <웃음> 너무 잘생겼어.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죠오잘 오, 오, 맞다. 오, 미래에서 볼 듯한 약간 사이보그 같이. <웃음> 생겼는데 되게 얍약 섭하게 생긴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일 마음에 네. 드는 거는 다리요. 다리가 개조돼서 개조, 개조돼서 많이 세 보이죠? 저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검정색으로 그린 이거. 아자 아, 아, 아, 아,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천사 날개. 아니. 마음에 안듭니다 마음에 안 들리다. 마왜 그래? 마체에색이 마음에 안든다손음에색이 마음에 안들다 마음에 마음에 드신다마 마음에 드들다손검정색 마음에 드신다 그럼 여러분 슈퍼룩이 퍼플레이션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 아, 창의 쑥쑥 색칠이 중요해 아, 네. 네. 이걸 어떻게 검사를 네. 맡아야 되나? 네. 어? 열심히 그리자고아좀 실력을 늘려라? 네. 알겠습니다 <웃음>